표준 FM 92.7, 102.5MHz 원주문화방송입니다. HLSBS FM 당신의 더 나은 카라이프를 위해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기아렌터카의 빈틈없는 관리를 받아보세요. 스마트한 카라이프 기아렌터카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. 음.